대신 이 머리는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yep. 비시브리그예요. <웃음> 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일단 오늘은 우리 손님이 머리가 좀 약간 적당히 길러 오셨는데, 아이비리그 컷이라 그래, 알죠? 그, 이렇게 쫙 해서 밑에 하얗게 쳐가지고 싹 올리는 머리. 비스무리하게, 비스무리그 컷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하얗게 치지 말라고 하셔서, 지금 너무 좀 밑에 부분을 너무 하얗게 안 치면서, 그렛나루 부분도 좀 살리면서, 윗부분까지 싹 올려주고, 뒷부분도 한 요만큼 정도 가이드라인 잡고서 높게 올려서 칠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한번 치는 거,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리고 한번 그 부분을 어좀 한번 잘 따라해 보시고 한번 또 열심히 또 손님들 한번 잡으십시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윗부분 같은 경우 이쪽 윗부분을 먼저 약간 가이드라인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려도 되지만 이번에는 위부터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먼저 한번 이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 주시고요 위에 어느 정도까지 올린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까지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상태에서 어차피 이쪽 머리 바싹 안칠 거니까 그 다음에 위에 잘라 주시고 밑에 잘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위에 아래 아래 위에 위에 위에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가이드라인 잡히죠 그리고서 밑에 라인을 살살 잡아주시면 되죠 위 아래 위 아래 잊지 마시고요 무조건 위 아래로 잘라 주시면 된다 어, 무조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라인을 살살 잡아주세요 자르다 보니까 밑에 부분이 약간 숱이 적네요 그래서 머리 숱이 밑에가 적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하얘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너무 많이 자르면 안 되겠죠 되게 조심히 잘라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딱 쳤는데 이 부분이 좀 약간 허옇다 그러면 비스브리그가 안 되니까 약간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서 어, 하얗지 않게 하려면 머리를 너무 바삭 치면 안된다 라는 거 알려드리고 손님한테 그리고 이쪽 위로 좀 쳐준다 일자로 약간 올라가게 자를 거다 하면서 여러 번 여러 번 이렇게 지속적으로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조금 더 깔끔하게 일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라인이 약간 올라갔죠 이 부분이 일자로 이렇게 잘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 부분에 구렛나루 선을 정리하는 필요가 있죠 그건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밑에 라인 그렛나루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탭을 꼈는데 저탭낀게 9mm에요. 9mm. 되게 길게 꼈죠. 그래서 왜냐면 초보 미용사분들이 너무 이 밑에 부분을 너무 하얗게 치면 또다시 하얘지기 때문에 그냥 상고머리가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렛나루 선을 정리를 하실 거면 최대한 긴 탭을 끼시고요. 9mm. 밑에 라인을 살살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머리가 어좀 약간 이런 어떤 어, 빵꾸도안 나면서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라인이 잡힐 수가 있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을 래그 살살 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좀 짧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아까 제가 빗대고 잘랐던 부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시면 돼요 그리고서 그 라인을 이귀위 라인하고 이, 이어 포인트 이 부분들하고 구렛나루 이 선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연결하는 데또 중요시 하시면 되겠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쪽 관자놀이 쪽 부분도 분명히 라인, 그 아이비리그 컷이나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약간 이렇게 라인을 좀 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비스부리하게 이렇게 좀 머리를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이 머리는 아이비리그가 아니라 비시브리그예요. <웃음> 그리고 우리 손님하고 같이 지어낸 거예요. 같이. 비시브리그. 어느 정도에서 너무 바싹 치는 거 싫어하시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참고해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손님도 좋고, 저도 좋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자, 보시면 이 라인까지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시면 될것 같고요. 뒷라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뒷머리 자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9mm를 한번 더 드셔가지고 밑, 요번에는 윗부터 잘라도 좋지만 밑에 부터 잘라줄게요 왜 가이드라인이 밑에 부분이 먼저 잡혀있기 때문에 굳이 위부터 잡을 필요도 없다 우리 손님들이 어, 워낙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머리를 자르던 어떤 머리카락을 좀 자르던 그 습관적으로 이쪽 이렇게 들어오면 이분은 여기가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상고머리 형태로 머리 두상이 났어요. 뼈가 있어서 튀어나오고 밑에는 푹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은 좀 자를 때이 밑에 부분들을 너무 빠싹 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렇게 살짝 해서 같이 이어줘야 돼요. 이 윗머리 짱구 부분하고 밑에 네이프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이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9mm를 자르는 대신 C형으로 하지 마시고 그대로 살짝 들어서 일자로 이렇게 올려 주시는 거예요. 위에 머리까지 같이 연결하게. 이거를 같이 푹 넣어서 이렇게 C로 넣으면 이 속에 파인 부분들이 더 파이겠죠. 그렇게 되면 길이적으로 아주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이가 그러면 너무 부분이 약간 상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위로 쫙 올릴 머리니까 그렇게 같이 연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일자로 예. 자 다시 정정합니다. C로 하지 마시고 이거는 일자로 올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은 C로 하셔도 되는데 어, 우리 손님은 지금 밑에 부분에 그 이쪽 부분이 너무 들어가 있어요. 두상 차이가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냥 C가 아니라 약간 일자로 살짝 올려 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윗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잡았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 부분과 이부분을 같이 연결하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빗과 클리퍼를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해서 일자로 싹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윗부분이 남겠죠. 이 가이드라인을 생각하시고 옆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잠깐 생각하시고 그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위를 에 잘라주시고 밑에 잘라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똑같이 잘라주시는데 바싹 붙이지 마시고 약간 위에서만 건놀듯이 약간 이렇게 잘라주시면 조금 더 이어지는 머리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딱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밑에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9mm로 자르게 된 거는 하얗게 머리를 자르는 거 싫어하시고 지금 밑에 그 네이프 부분이나 이런 라인들의 이 안쪽에 숱이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어 우리가 어, 굳이 9mm를 자는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비스부리하게 자르고 싶으시면 어, 뭐한 6mm도 괜찮은데 손님이 숱이 없는 분들은 9mm나 뭐 8mm 이렇게 좀 길게 잘라주시는게 어그 숱을 약간 감추는데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빗과 클리퍼로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네, 이렇게 맞춰서 그러면 라인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하게 올라갔고 약간 비스부리하게 좀잘 나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저쪽 오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왔는데 똑같아요. 지금 저쪽 왼쪽하고 지금 오른쪽하고 완전히 똑같이 잘라주시면 돼요. 블랙형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